잘가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. 너 일찍 먹내이렇게 보고 왔어요? 그럼 한여일만할데 내일도 내일도 야지가 내일도 어, 올 거지? 내일도 이렇게 타고 올 거지? 내일 내일 경주 가자. 응. 경주가서 우리 따닥 불고기 먹자. 아 석쇠 불고기 어, 뭐, 먹자. 아, 그...처럼 한거잖아 n 금까지도 일할 고해 On the t side of the o b e r a o n bay o e f h a c o n n e c t all the way to the the Japanese island. If you take a close look, you can also see p e n y the famous Korean f e m a l e diver's f o o s e p a r e s s i o n comes from j h j o Island. i so e t e d to h a e s n g t a v r i t e s n g We are t r o d t a h a is s o n g is t h a e is on your t h e a r t 아세요저 말씀들도 다. 게아이